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수상촌입니다 요즘에 문자로 많은 분들한테 목수가 될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수를 배우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목수 분야를 배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그 형업에서 뛰고 있는 목수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일하는 현장, 즉 목공사를 하는 현장은 사실상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뭔가 시간을 내서 알려주고야 할수 있는 그런 현장이 전혀 아닙니다. 일단 클라이언트에게 내가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 현장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작업적인 여건은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저와의 기술자의 관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일을 할수 있는 역량에 대한 부분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인력사무실에서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하루 일당이 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인력을 고였을 때는 그 해당되는 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3명이든 5명이든 일을 하게 됐을 때 기술자 기준으로 일을 잡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다섯 명의 기준의 인건비를 맞춰서 일을 하는데 목공에 대한 부분을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같이 고용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 기술을 배웠다 말씀을 하시지만 그냥 제가 무엇으로 일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돈을 주지 않고 그냥 밥만, 밥만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은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노동법에 걸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도를 주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일을 가르쳐 줄때 그런 부분들은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벗고 생각해보시면 뭐냐면 목수라는 직업과 다른 직업과 그렇게 별반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지금 애견샵을 차리기 위해서 미용 애견 미용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애견 미용을 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니까 애견 미용 샵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연락처를 보고 제가 문자를 보내요 아 제가 애견 미용을 배우고 싶은데 애견, 애견 미용을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까라는 것들에 대한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애견 미용을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했을 때그 연락을 받았던 사람이 어 지금 마침 애견 미용을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데 가르쳐 줄게요 라고 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자 애견 미용이라는 거에 있을 때그 모델이 되는 건 강아지겠죠. 그 소비자는 전문가한테 일을 맡기고 싶어서 강아지를 맡긴 건데 내 가족을 맡긴 건데 실질적으로 그 비전문가한테 실습용으로 바뀐 게 아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서 목공을 비교했을 때 강아지라는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고가의 자재를 그거를 가지고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공사를 잘못하게 됐어요. 비용적인 부분이 생기겠죠. 자재비가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라는 그,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철거를 한 다음에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 대한 필요금에다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을 되는 거죠 그렇다그러면 과연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는 환경이 맞냐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목공 기술을 가르쳐 주고는 쉽지만 현장에서 가르쳐 주는 건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일을 하는 현장이지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학습의 장이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일을 가르쳐 주기도 쉽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설상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 케이스가 무엇이냐면 제가 클라이언트 일당으로만 봐서 일하는 현장이 아니라 제가 주도적으로 그 현장을 턴키로 맡았을 때 맡았을 때 거기에서 제가 그 시간적인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목수 기술은 계속 매일매일 꾸준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좋겠지만 저 또한 클라이언트한테 견적을 받고 그 견적을 내주고 그게 상호간에 어떤 부합에 대한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견적가가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게 되면 그 소비자 클라이언트는 저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니 그 환경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 가르치는 동안에 제가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간적 손실을 제가 안고서 알려주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수를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어요.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못하는 사람과 그거에 대한 극명한 제가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리스크를 감당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일 배울 때 모든 조건에 대한 부합하는 노동에 대한 그 노동법이라는 것에 대한 부합하는 거에맞춰가지고 일을 했다그러면 일을 제가 배우지 못했습니다.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저를 가르쳐준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을 맞춰가면서 할수 있다는 거는 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자,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기술 그리고 자본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벌기까지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배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뭐이 조건 중에서 무조건 한 가지 정도에서 두 가지 정도 내려놔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마음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이 연락을 와서 제가 한번 몇번 이렇게 얘기로 나눠보면은, 일을 배우고 싶어요. 일을 배우고 싶은데, 일을 배우면서도 돈도 벌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 제가 느꼈던 기본적인 패턴이 어떠냐면 제가 이뭐 목수라는 분야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것도 좋고 뭔가 제가 이런 거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첫 번째는 재능에 대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은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어 뭔가 목수 일을 할수 있다는 어떤 각오가 있어요. 목수 각오. 그러니까 장장이라든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재능도 있고 각오도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제가 일을 그렇게 하게 되면, 어, 한 달에 얼마 정도 주실 수 있어요가 돼버려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괴리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 재능도 있는 것 같고, 일을 당장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얼마 주는 부분에서 여기서 상호간에 생각에 대한 입장차가 생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제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 기본적인 기본급을 주고선 일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명, 어, 월 200을 맞춰줬어요. 1년 동안 고정으로 일을 가르쳐 주면서. 돈도 주고 일도 가르쳐 줬지만 결론적인 게 뭐냐면은 기술을 다 배우니까는 다 갔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얘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굉장히 괴리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월급을 200을 주고 제가 그 1년이 되는 이후에 500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줬어요. 그 500만원이라는 돈은 현재 내가 당신 너의 능력에 맞춰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거지만 당장 내가 봤을 때는 연장 사가지고 나가면 내가 돈을 더벌수 있을 거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일을 가르쳐 줬을 때 반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얻는 득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나면 저한테는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해요. 알려드리면 저는 제가 분명히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협력자의 관계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가르쳐주면 은 제가 필요할 때그 기술을 가르쳐준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제가 일을 시킬 수 있는 협력자가 되는 게 저에게는 가장 좋은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는 않습니다. 기술을 배우면 내가 주는 비용보다 다른 데서 주는 비용을 더 크게 보고 거기에서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알려드리겠지만 기술자가 부사수, 실제 일을 배우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조건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역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잘 줘야 된다. 두 번째, 말실수, 욕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욕하면서 가르쳐주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내가 가르쳐주려면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중화, 육화 원칙에 기반해가지고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하는 데 무조건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나서도 사실상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너무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변에 어, 뭐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그 배운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같이 제가 일을 가르쳐 주고 일하는 친구들, 이 친구도 제가 여러 가지 지금 2년 4년을 정도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배운 게더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목수 일을 배우고 싶으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가르쳐주기 싫어가지고 여러분들 문자가 오면 은 제가 아못 가르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한 답변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일을 가르쳐주는 이 방식 자체가 현장에서 가르쳐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이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니까 5일이겠죠. 5일 동안 계속 꾸준히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5일에 3건 정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3일을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5일에 3일. 근데 그것도 아니고 5일에 이틀을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5일 일하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틀을 일하는 거를 최대한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일을 나눠서 일을 진행을 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지금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경기가 좀 나아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마음 먹었잖아요. 어, 내가 목수일에 대한 재능이 있어. 그리고 당장 내가 목수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경기가 너무 불안정하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일이 많아지고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리고 수요가 충분했을 때는 가능할 거예요. 그때는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어, 가르쳐서라도 일을 진행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후에는 사실상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제가 배우시라는 말씀이 뭐냐면 학원에서는 돈을 주고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한한 한한 달에서 3개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과정 동안에 내가 어, 일에 대한 재능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끈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수일 학원에서 배워서 취업 자리 알선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목공 학원에서 일을 배우면 취업도 알선해 주신다고 보시는데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안 따라주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아무리 학원이라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면 학원에서도 일자리가 주전해질 수도 있겠죠. 왜냐? 그러면 공급하는 입장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사람 좀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학원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이 된 사람을 내보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율를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그게 연결고리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2022년 9월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뭐 추석도 지나고 하면은 경기가 풀릴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으로좀 많이 어두워요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게 너무 전망이 좀어둡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지만 돈이 안 돌아요 집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을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집을 사면 분명하게 집값이 올릴 거라는 어떤 그런 플랜이 짜져야 되는데 그 플랜이 없어요 그러니 집을 사지 않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출금리도 오르고요 대출금리가 오르다보니까 이사를 잘 안해요 집도 구매를 하지 않고 전세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은 월세만 활발하게 생기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가 없으니까 이삿치 센터도 일이 없어지고요 입주청소 업체도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에어컨 설치 신규로 뭔가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구 이런 것도 불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가 없으면 집을 고치지도 않겠죠. 집을 고치지 않으면 목수도 필요 없어집니다. 인테리어 업체도 필요 없어져요. 도배하는 사람, 장판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목수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수 기술을 먼저 배웠고 목수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일도 같이 하고 있지만 이러한 계속 돌고 도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 상황은 지금 하시는 일을 어떻게든 좀더더 더 유지하시고 좀더 어 개선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상황보다 목수를 배우면 좀더 나아질 것이라는 현실이 아닐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의 채널에 제가 진심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정말로 담백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제가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누군가에게 시키고 제가 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되거든요. 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을 가르쳐 줄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영상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파트 현장에서 제가 카메라 켜고 한번 영상도 찍어봤고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뭔가 목공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어, 일도 안되고 영상도 그렇게 퀄리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운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장면을 놓치게 되는 거죠. 왜냐? 영상은 퇴근하고 와서 봐야지만 알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카메라로 돌려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업로드도 늦어지고 제가 그런 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너무 전달하는데 너무 미숙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뭐 대본을 대본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막 찍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프롬 버튼을 써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머리에서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은 게 가장 맞는 건데 제가 뭔가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은 구성은 좋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진심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펙트도 많이 들어가고 뭔가 자료도 많이 들어가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답변을 먼저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수일을 배우고 싶은 단한명단한 명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간에 어이 톱니바퀴 같은 인생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거예요.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이 배우기가 쉽지 않은 여건인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꿈을 포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안 좋은 거지 계속 이렇게 상황이안 좋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수기술을 배우는 걸 굉장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꼭 목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현장에서 얼굴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용주로서 일을 시키고 했을 때그 내용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유튜브를 계속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목수가 되실 수 있으니까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꼭 노력해서 목수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장담을 하세요 저도 사실 일을 배울 때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꼭 목수가 될 거야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목수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만것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목수가 되기 위한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